네, 저는 내관련다 네, 안녕, 동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여름철엔 세차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왁스까지 바르고 닦아내려면 정말 하루 동안의 체력이 완전히 방전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더 쉽고 편하게 왁스를 바르고 닦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튜뷰 열심히 왁스 시공을 끝내도 만족한 결과를 얻기가 힘든 게 여름철인데 여름철에 왁스 왁스를 자주 발라본 사람들은 자주 경험하게 될 텐데 특히 어두운 색상의 차들의 경우엔 이러한 증상들이 잘 보이게 되는데 왁스 버핑을 끝내고 작업 부위를 보면 왁스를 도포할 때 어플을 돌리면서 왁스가 발린 모양이 어슬하니 드러나 보이거나 또 버핑이 완전히 되지 않은 것처럼 전체적으로 뿌옇고 기름져 보이는데 이런 현상을 전문용어로는 리헤이즈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여름철 뜨거워진 차체가 온도가 높아져 왁스가 경화되지 않은 상태로 버핑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나는 카나바 왁스의 장점을 고집한다 하는 분들을 위한 뜨거운 여름철 왁스를 좀더 편하게 바르고 쉽게 버핑하고 또 작업 후에도 리에이지 현상 같은 것이 없이 작업할 수 있는 조금 색다른 방법을 알려줄게 오늘 왁스 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한 차인데 운행을 마치자마자 본닛의 온도를 미리 체크를 해봤어 그랬더니 도장면의 온도가 60도씨가 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상태였어 그래서 한참 동안 그늘에서 열 식혀놓은 상태인데 현재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 음, 31도씨 인데 왁스를 시공하기 전에 이렇게 차체를 식혀주고 해야 경화가 잘 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오늘 내가 알려주려는 방법은 카나우바 왁스의 습식 도포와 습식 버핑하는 방법인데 바로 시작해볼게 우선 버킷에 물을 반통 정도 받아서 헤어린스를 조금 물에 넣어 잘 섞어주고 두 번째, 린스가 섞인 물에 마이크로파이버 타월을 충분하게 적셔서꼭 짜주고 세 번째, 타월을 손에 잡기 좋을 정도로 잘 포개서 접고 타월에 카나바 왁스를 골고루 묻혀주고 네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왁스를 도장면에 골고루 발라주고 다섯 번째, 충분한 경화 타임을 갖고 건조를 시켜주고 여섯 번째, 버킷에 다시 물을 받아서 새 타월을 물에 적셔 꼭 짜준 상태로 왁스를 발라줄 때와 동일하게 한쪽 방향으로 문질러 닦아주면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야. 어때 동체유 얼룩도 생기지 않고 깔끔하게 잘 됐지 린스를 물에 타는 것은 작업 후에 정전기로 인해 쉽게 먼지가 붙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런 습식 작업은 작업성이 뛰어나 뜨거운 여름철에 적절한 방법이지 그런데 단점은 왁스의 소모량이 좀 많아지고 건식 도포와 버핑 때보다는 지속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도 작업 후 잔사가 남지 않는다는 게큰 장점이기는 하지 참고로 그래도 나는 힘들어도 건식으로 하겠다 하는 경우엔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 분 왁스를 바르고 버핑할 때 액체 왁스인 퀵 디테일러를 마이크로파이버 타월에 살짝 뿌려 접셔가면서 버핑을 하게 되면 얼룩이나 리헤이즈 현상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방법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날이 뜨겁고 더워도 소홀히 할수 없는 내 차의 도장면 관리 오늘 보신 내용 참고하시고 좀더 쉽고 편하게 관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